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본 강의는 음, 캘리그라피 작업을 한 후에 어, 사진을 찍든지 혹은 스캐너로 어, 작업한 용지를 스캔을 받아서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 이미지화를 시켜놓은 거죠. 자, 얘를 글자만 남기고 배경을 다 삭제하는 우리가 흔히 누끼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기존에 강좌가 있었는데 제가 그 강좌를 몇년 전에 어 환경이 좀안 좋은데서 카페에서 어 잡음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로 녹화를 해서 다시 한번 어더 깔끔하게 목소리가 들어가게끔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제는 두 가지가 있고요 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뭐 화선지에 써보시거나 아니면 뭐손글씨 써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같고요 자. 요거는 제가 파일 링크를 연습을 할수 있게 파일 링크를 따로 달아 드릴 테니까 어, 그걸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 있는 감사합니다 를 우선 할게요. 작업은 포토샵으로 할 거고요. 포토샵 사용 버전은 어, 포토샵 cc 2018 버전으로 할 건데 어, 꼭이 버전으로 작업을 안 하셔도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제가 고사양 아, 이 높은 사양 상위 버전에서 만 되는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일단은 파일을 열게요 저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열어주는 걸 선호해서 이렇게 열었고요자 지금 화선지에다가 예, 정말 붓으로 먹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글자를 쓴거고요 그리고 스캐너를 통해서 이렇게 스캔을 받으면 이게 약간 종이가 울지 않는데요 눌러져서 지금 얘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한거예요 그래서 약간 울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우리는 글자만 딱 따졌을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같고요자 여러분들이 좀 작업자하고 좀 화면이 비슷하게 보이도록 제가 기본 모드로 좀 바꿔 놓을게요. 워크스페이스를 그냥 뭐 다른데 한번 갔다가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자, 에센셜 디폴트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저는 이게 디폴트예요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옆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은 좀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작업 모드를 뭐 이런 포토, 포토그래피 이런 걸로 해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는 레이어밖에 안쓸 거거든요. 예, 그거 말고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진 촬영한 소스가 있으면요. 얘를 이게 원본이죠. 백그라운드. 얘를 한번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할 때는 단축키는 컨트롤 J를 쓰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드래그해서 여기에 딱 놓으시면 새로 예, 하나 생깁니다. 자, 밑에는 그냥 눈을 꺼버리시고요.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눕기를 딴다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마술봉툴 있죠? 매직윈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으면 내가 찍는 부위가 이렇게 그 선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깔끔하게 선택이 안 돼요. 특히나 이렇게 캘리처럼 종이에다가 뭔가를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번지는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 번지는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퀵 셀렉션 툴로 붓을 칠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이 가장자리 부분이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여기 보면 점선 보이시죠? 이 상태로 만약에 눕기를 따버리면요. 굉장히 거칠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 기법으로 이걸 한번 따볼 건데요. 단계를 그냥 외우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화면에 필요 없는 요소들을 이런거 쓸데없는 요구들 있죠? 이런것들을 조금 제거를 해줄건데요. 종이의 질감 때문에 완전히 뭐 A4G처럼 그렇게 깔끔한 종이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브러쉬를 가지고 자 여기 있는 브러쉬를 가지고 종이 색깔하고 똑같은 흰색을 선택을 해서 그냥 완전 흰색 하시면 됩니다. 완전 흰색 하시고요자 붓크기를 조정을 해서 얘를 문질러서 그냥 이렇게 지워버릴거예요 이렇게 문질러서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면 약간 물감이 튄것 같은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할 건 없습니다 주변에 쓸데없는 것들부터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조금 다듬어 줘야 됩니다 에디트 바로 옆에 이미지라고 있죠 여기서 어드저스트먼트 보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레벨을 어, 눌러주기 전에요 일단 우리는 이것만 이용을 하면 되니까 얘가 지금 흰색과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칼라를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선은 블랙 앤 화이트, 흑백으로 바꿉니다. 자, 그냥 오케이 하시면 돼요. 자, 흑백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드저스먼트를 가서 레벨 이란 걸 고르신 다음에 레벨 창이 뜨면 자,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을 조절하는 얘를 쭉 가운데까지 당겨주시고 얘도 이렇게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쓸데없는 카톡이 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면 뭐 끝에 맞춰 주셔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맞춰 주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이 찌글찌글한 부분들이 안 보이는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거의 가운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걸 조절해, 조절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을 찾아요. 자 그리고 OK를 합니다. 자 확대를 해보시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후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지저분한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다시 브러쉬를 가지고 브러쉬 브러쉬 여기 있죠? 브러쉬를 이용해서 흰색 가지고 여기를 브러쉬 크기 조절을 합니다. 브러쉬 크기 조절은 키보드에서 대괄호 있죠. 대괄호호지케스알처럼 생긴 거 그 대괄호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조절이 돼요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주세요. 자 정리를 막 하다보면 실제로 5터의 먼지 때문에 이게 어 아니네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자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 가장자리를 따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여기 있는 이 퀵셀렉션 툴이란 마술봉을 써서 흰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언뜻 보기에는 깔끔하게 따진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따집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요 놈을 자 여기서부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컨트롤 a 해서 전체 영역을 복사를 하시고 아,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자, 그 후에 여기서 얘를 한번 눌러요. 얘가 마스크를 만드는 겁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흰게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얘는 안보이고 얘만 보이게 돼요. 마스크 영역만 이 상태에서 Ctrl V를 하시면 복사한게 그대로 여기 붙죠. 자 선택 영역 필요 없으니까 Ctrl D에서 마무리해요. 자그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Alt 클릭 하시고 혹은 여기서 이걸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검은 부분이 뻥 뚫려 버리는 상황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까만 글자만 남겨야 되니까 자, 다시 여기를 클릭하시고 을 검은색과 흰색을 반전시킵니다. 자, 여러분들이 뚫린 게 보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거 보기 위해서 Alt 클릭 다시 할게요. 자, 마스크만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Ctrl V에서 복사해서 붙인 거죠. 이 상태에서 흰색과 검은색을 반전시킬 거예요. 색상의 반전. 어드저스트 가서 인버 v 를 눌러주시면 검은색과 흰색이 반전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클릭하면 자흰 부분이 뻥하고 뚫리는 효과가 있죠. 자, 이 부분 조금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구석에 레이어, 패널 구석에 여기에 선 4개 아이콘 눌러서 여기 보면 옵션이 있거든요. 패널 옵션이란걸 들어가서요. 얘를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마스크 레이어인데 마스크 레이어는 검은 거는 지우는 효과처럼 안 보이게 되고요. 흰색은 보여요. 어떤 걸? 얘를. 그러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덮었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실제 용지, 실제 레이어 여기에 보면 검은색깔 부분에 글자 있죠. 그게 여기서 흰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흰색 영역에 겹쳐있는 거는 보이게 만들고 검은색에 겹쳐있는 이흰 부분은 없애버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인버트를 했을 때는 이렇게 반전돼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거 끝났어요. 음, 배경 다 뚫어내는 거죠. 밑에다가 뭔가 다른거 한번 깔아볼까요? 자, 세 레이 하나 놓고 제가 여기다가 임의로 빨간색을 한번 깔아볼게요. 자, 빨간색을 이렇게... 아이고, 까만색 깔았구나. 잘못 봤습니다 자, 빨간색을 깔면 보세요. 이렇게 가장자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요 작업을 할때 하나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어 아까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레이어 하나 다 지우고요. 얘를 Ctrl J 해서 복사를 했잖아요. 이 단계에서 이 쓸데없는 것들 다 지우고 여기 위주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을 하실 때이가장자리에이 경계면을 좀더더 더 정교하고 깔끔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는지 이번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 요고도 아까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흰색 가지고 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단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울 것 없다는 게두셔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복습 개념이에요. 자 블랙 앤 화이트 한번 가시고요. 화면에 남아있는 어떤 색깔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컬러를 다 지우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레벨을 가실 때이 레벨을 너무 극단적으로 얘를 양쪽을 이렇게 조절을 좁혀주시면요. 이 경계면이 거칠어져요. 너무 거칠어져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흰색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펼쳐놓으면, 펼쳐놓으면, 이런 종이 질감이 보이잖아요. 그죠? 종이 질감이 어느 정도 안 보이는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잘 보이고 있죠? 자, 요렇게. 다시 조금 조금씩 더 움직여서, 이런 찌글찌글한 부분들이 좀안 보이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까지만 가시면, 자, 요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굉장히 좁혔잖아요. 사이를. 자, 이 정도만 하시고 다시 보시면 경계면이 예, 괜찮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처럼 쓸데없는 부분들은 지워주는 거는 뭐 비슷해요. 여기서 브러쉬 가지고. 이런 좀 티끌 같은 부분들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고 이런 것들 샥샥샥 이렇게 지워서 정리를 해주시면 결과물을 깔끔하게 얻을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리는 거은요 이렇게 그 캘리그라피를 하면 먹선의 어떤 질감 같은 게 살아있는데 그 질감들을 레벨로 조절할 때 너무 확 조절하면 그 질감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남겨놓는 방법이 레벨 조정을 할때이 조정을 할때이 사이 값들을 너무 확 땡기지 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A, 컨트롤 C. 간단하죠? 전체 영역 복사입니다. 다 복사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스크 하나만 안 드시고, 컨트롤 V. 자, 컨트롤 V 그냥 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alt 클릭을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얗게 나오게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를 자, 선택 영역은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nvert, 컨트롤 I. 그리고 여기 클릭. 하시면, 이거물 꺼야 되겠죠? 이렇게 뻥 뚫리게 됩니다. 가장자리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예, 질감이 잘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질감이 잘 살아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얘는 이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뚫려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놈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플라이 레이어 마스크를 하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한 레이어처럼. 그래서 아래쪽에 뭔가 다른 색깔이 만약에 들어온다 치면 뭔가 다른 색깔이 이렇게 들어왔다. 검은색? 아니죠. 티나기하기 위해서 다른 색. 이렇게 들어오면 가장자리가 좀더 깨끗하게 나온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요 뭔가 여러분들이 색깔을 입히고 싶을 때가 감옥이 있거든요. 검은 색깔 말고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어, 여기 보시면요. 이 보정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여기 보면 어드저스트먼트 Adjustment,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있는 게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서 쭉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컬러 특정 컬러를 위에 덮고 싶다 솔리드 컬러 이런 거하시면 색깔을 덮어버리는 게 하나 나오죠 그럼 나는 뭐 이런 색으로 할 거야 고르시고 얘를 자 알트키 누르고 클릭 자 이게 여기에 어 이거 다른 얘기로 하면요 어, 마스킹한다 혹은 뭐 마스크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여기를 Alt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얘가 여기 픽셀 영역 안에 만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나이 색깔 마음에 안들어 그럼 여기 더블클릭해서 색깔을 얼마든지 다음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내가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요만큼 선택해서 이미지 어, 크랑. 잘라 버리고요. 파일 어, 얘는 저장을 JPG로 해야지 투명하게 되거든요. 자, 익스포트, 세이브 포웹하시고 자, 여기에 프리셋을 JPG 24. 어, 투명하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놓고 세이브 버튼 눌러서 적당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자, 끝납니다. 자, 지금 저장한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원본이었어요. 8년분이고요. 그리고 얘가 방금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투명한데 아, 흰색으로 그냥 바탕이 보일 뿐입니다. 자, 깔끔하게 묶기 작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뭐설명을다 드렸고요. 어, 여기 강의에 이어서 말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을 그냥 설명 없이 딱딱딱 작업 단계만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걸로. 자, 지금부터는 말없이 나올 거예요. 뭐 음악이라도 하나 틀어드려야 되나요?